여보, 갑자기 아빠가 온다는 게 진짜야? 맞다니까. 또 우리 집에 오셔서 폭풍 잔소리를 하시기에 분명해. 그러니까 또 귀에서 피가 나겠구만. 일단 지금이라도 창보러 가야겠어요. 또 반찬이 이모양이냐면서 잔소리를 하실 게 뻔해. 엄마 말아다 왔다. 아니, 아버지! 그냥 문 두드리고 오시면 되는데 왜 굳이 창문을 부수고 들어오세요? 어? 음, 음, 저번에 내가 보내드렸을 때 집에 없는 척했잖니. 막 아, 그거 때문에 그냥 미리 부수고 온 거란다. 아휴, 이번에 도대체 어떤 일이세요? 요즘에 자주 오시는 것 같아. 응, 음, 요즘 자주 온다고 눈치나 주고. 우리 소녀 선자 보러 왔지 미야야 여우야, 어서 나 여기 오 야레비가 왔단다. 오, 어? 오. 어? 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옷장이 있구나 이정도면할 아버지도 모르시겠지 레알야 아, 응. 안녕 아+ 아+ 아+ 미할 아+ 버 아+ 가 왔다는데도 마중도 나오지 오건 말이야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해 아+ 아+ 아+ 아+ 아+ 아+ 대하. 어, 우리야.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아! 음, 요즘 같다는하잉 음, 할아비를 이렇게 패도 되는 말이야. 어, 이 소리는. 망고야. 아유, 어, 망고 왔구나. 그렇지. 이 할아비는 망고밖에 없어요. 어휴. 어유, 우리 망고어 망고야. 아우 음... 어, 망고 그래요 이 <목소리> 어, 할아버지는 망고만 좋아해 당연지 <목소리> 망고는 말이야 어, 이 할아버지를 이 집에서 유일하게 환영해준다고 어. 요즘 나들은 일에서 어른 공격을 할줄 몰라 어, 공격만 할줄 알고 말이야 나대는 어, 말이야 이런 거 상상도 하지 못해어 아, 그만 그만 아우 할아버지 잔소리 과학구시 미다 콤보다 아우 이거 도망가야 돼 녀석이 하래비만 하는데 어딜 가는 거요? 야! 얘들아, 오늘은 누가 망고 산책 시킬래? 응, 오, 저요! 제가 갈게요! 어? 집에 할아버지 아니, 계시니까 아니, 집에, 아니, 계시니까 아니, 집에 아니, 있으면 잔소리만 아니, 듣겠지? 아니, 제가 갈 거예요! 제가 가게 해주세요! 내가 갈 거야! 내가 아니, 갈 거야! 내가 갈 거라고, 이 못생긴 놈아! 내가 갈거야 고둘다 같이 갔다와 네네 나. 나..나..나..나도 산책 같이 가고 싶다 응? 아이 할아버지는 무릎도 허리도 안좋으시잖아요 건강 신경쓰셔야죠 맞아요 할아버지는 집에서 푹 쉬시면 저희가 새로 쉬러 또선녀 선자랑 같이 망고 산책시키고 싶어 어! 아아 그럼 어이. 얘들아 그냥 같이 가트리렴 한대야 <웃음> <웃음> 망고야 이리 오렴 우리 망고 어이, 어이, 망고야 어유 우리 망고 어쩜 걷는 모습도 이리 귀엽니? 어이, 어이. 할아버지는 진짜 어, 망고를 우리보다 훨씬 좋아하는 거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 무슨 소리네, 연속들이. 바래비가 음료수 사올 테니까 여기서 얌전히 기다리렴. 네, 앉아있어야지. 내 이름은 유괴범. 어린 아이를 납치해서 부모님에게 군품 갈취를 하지만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씨만큼은 훌륭한 어? 유괴범이다. 오늘은 어떤 녀석을 납치해 볼까? 부모님 없이 산책을 하다니. 이건 기회다. 저기 꼬마야? 아저씨가 사탕 줄까? 네, 주세 그런데 어쩌지? 사탕을 아저씨 차에 두고 와서 그러는데 같이 갈까? 아저씨! 모르는 아저씨가 사탕 준다고 하면 엄마가 절대 따라가지 말라 했거든요? 아저씨는 모르는 아저씨가 아니야. 너희 아버지랑 친구란다? 그럼 좋아요. 멍청한 <웃음> <가자. 웃음> <웃음> <웃음> 녀석들. <웃음> 아저씨, 사탕은 어디 있어요? 그러게? 눈이 낭추된 거야. 하, 어, 한다. 와? 와와와와와. 석들아버가 맛있는 음료 사왔단다. 우리 망고는 강아지 전용 음료. 음료. 어! 이게 뭐시여? 어? 광고 목줄! 저희도 근처 CCTV나 블랙박스 조회를 통해 차 번호를 파악했지만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불법 대포 차량이라 추적이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단순 실종이 아닌 납치 사건인 것 같습니다. 여보, 어떡해요! 내 탓이요, 내 탓. 아버지, 아니에요. 내가 해결해야 한다. 아, 어, 나야. 40년 전교수접보공작부대에서 같이 임무를 하던 나 임무식이라네. 인간병기 임무식 정말 오랜만이구만. 40년 전 임무에서 나를 구해줬을 때 나를 위해 뭐든 해주겠다고 했지. 부탁이 있어. 자, 자네가 부탁한 모든 건 여기다 준비를 해놨네. 정말 고맙네. 그나저나 무슨 일이야? 소중한 나의 가족이 잡혀갔네. 모르는 것들에게. 녀석들도 찬문도 없구만 사내같은 특수첩보공작부대 인간병기 임무식을 건드리더니 말이야 아, 감가 오랜만이로구만 음, 음. 형님 아이들을 납치해왔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강아지도 같이 잡아왔습니다 이 강아지 녀석 설행 용기가 나는 걸 보아하니 집에서도 아주 애지중지하는 강아지일 겁니다. 이제 부모님들에게 전화해서 돈을 요구하죠, 형님. 허, <웃음> 좋구만. 부모님들에게 연락은 내일하고. 그 핑크머리는 감옥에 처넣고, 저 뽐탱이라 강아지는 이 방에 남겨. 알겠, 알겠, 알겠, 알겠. 알겠습니다, 형님. 일로 와미핑크색 머리야. 귀여운 강아지 그리고이 귀여운 곰탱이 난 세상에서 귀여운 게 제일 로 좋아 해컷귀여워해해 <웃음> <실컷> 주마. <웃음> 나와이 핑크 머리야. <웃음> 제못했어요살려주세요 <수> 제일 <웃음> <그렇다>. 웃내세요 <웃음> 벌겠어 <웃음> 너무 귀여워. 이털 봐. 응? 어, 저거 뭐야? 당신 누구야? 난 할아버지다. 나의 아이를 납치했구나. 어, 죄송합니다. 다 돌려보낼게요. 용서해주세요. 그럴 필요 없다. 이는 맺었으니까. 망고야, 많이 무서웠지? 음. 뺄 뺄. 이제 갈 때란다. 음. 가자! 할아버지! 저는요! 저는요! 저도 구해주세요! 망고야, 아. 오늘 저녁은 비본 스테이크다! 뿅! 바이 안녕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